믿었습니다. 우리 장강은 목사입니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만 명이 모인 광복절 집회 연설자로 오른 정강은 목사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마스크를 벗습니다.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.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. 이건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출발한 백프로 테러입니다. 질병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?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.